안녕하세요 파만니의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은 요 소개해드리기로 민망한 파버카스텔의 라이띵크 만년필입니다 라이띵크 만년필은 제가 한 2년, 2년 전쯤에 산만년필이고요 어,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제품인데 원래는 여기에 어, 문양이 있었어요 이쪽에 원래 문양이 있었고 했는데 이게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릴거고 뭐 지금 잉크 가득 차있는 상태에선 일단 그램이 몇 그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램은 총 20g으로 어 평균적인 무게를 자랑해요 어 일단 이만년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 음 외형을 보자면 일단 외형에서는 원래 제 1차 리뷰가 제가 있어요 2017년도에 한 1차 영상이 있는데 그 1차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문양이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양이 박혀있는 그 문양이 실리콘 고무? 고무 재질로 그냥 약간 풀같은 걸로 붙여져 있는 형태라서 그냥 쓱쓱 어느정도 시간이니까 쓱쓱 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덕분에 지금 완전히 민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의 외형을 살펴보면 자 여기 파버 카스텔이라고 각인이 박혀있습니다 여기도 각인으로 차라리 검은색으로 그렇게 잉크를 차라리 여기 각인으로 해놓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클립은 이런식으로 잘 작동하는 형태입니다 클립은 뭐 좋아요 클립 자체는 클립이 중요한게 아니죠 일단 밑에 한쪽으로 돌아갑시다 일단 촉은 촉에는 EF, 그리고 꽤나 예쁜 문양이 각인이 되어 있고요여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필감이 상당히 서걱서걱거려요. 어, 세로로 쓸 때는 괜찮은데, 가로로 쓸 때가 상당히 좀 많이 서걱거리는, 삑삐삑거리는 느낌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제일 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물은 잉크인 셰퍼 잉크를 넣었음에도 잉크의 흐름이 살짝씩 어긋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만년필에선 조금 힘을 좀 많이 줘서 제가 이걸 길을좀 많이 들여서 그나마 이렇게 잘 나온 거지 써셨을땐 정말 잉크름이 정말로 안 좋았어요. 정말 미치도록 안 좋았구요. 그리고 제일 불만인 점 안에 있는 요여기 있는 요쪽에 잉크 잉크가 안에가 철로 되어있는데 요게 지금은 이렇게 제가 만들어뒀죠 요게 이거를 돌리면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요게 이런식으로 올라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올라가요 올라가서 상당히 좀불만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컨버터에 컨버터의 고속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컨버터는 술더덩 빠져버려요 그냥 힘 조금만 줘도 술더덩 빠져버려요 너무 쉽게 빠지는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요 안쪽에는 철로 되어 있는 것처럼 철로 되어 있어요. 약간 구리, 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잘안 보이는데,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약간 그러니까 구리 같은 재질로 안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을 주고 있고요그 외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원래 요쪽 몸체 부분에, 몸체 부분에 지문 모양의 지문 모양에 뭔가 무언가가 있었다는 점. 노고가 있었다는 점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다는 점이 상당히 불만이고요 가격은, 가격은 아마존 아마존 기준으로 약 14달러? 15달러에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로 18,000원 가지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년 전에 근데 그걸 퀄리티에 비하면 조금 비싸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냥 말 그대로 보급형 정도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제가 보급형 많이, 많이 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여기 있는 로고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슬로건 벗겨진 게 부터 시작해서 아 이만 파, 파만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